원불교 전서 대종경 요음품 17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 도가 있건만은 범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